진짜로 원장님한테 네. 이, 기초, 이 기초가 되어 나으면은 제가 이제 몰라서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 뭐 정말 크게 응용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 뭐라 하면 슬로락은 딱한한 한 곡을 배웠거든요. 일기 한 둘셋, 둘둘셋, 셋둘셋 둘, 셋 하는 거, 그 리듬이잖아요. 근데 네. 네, 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찬 찬, 찬, 찬, 찬, 찬, 찬, 찬. 네. 예맞아요학적 생각한테 무난. 예 똑같아요. <웃음> 그렇지야. 예 네, 그걸 개명으로 할 거냐, 이제 선조로 네. 할 거냐, 아르페지오로 풀어낼 거냐. 그거밖에 없어요. 그 아르페지오도 제가 보니까 찬찬찬찬 상곱하기삼 열두 마디잖아요. 열두 개 치는데 그것도 보니까 딱 열두 개딱 맞대요 그게 네, 아르페지오도. 네. 네. 예, 예. 똑같더라고, 그게. 예, 예. 그러니까요. 선생님 수 열심히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웃음> 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강렬하게 느꼈습니다. 이제 왼손 독립 연습 하루에 한 번, 어떨 때두번 오른손 하고, 그러고 뭐, 케이지드 시스템, 뭐, 이렇게. 그거는 한, 한 번은 기본으로 하고, 네. 어떨 때두 번. 오, 그래, 그 정도 하는데, 막, 예. 그막 지금은 제가 할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게 아, 근데 이왼손 독립 연습 있지않습니까 예. 이게 한이 손이 이제 말을 듣는다는 거, 원장님 말씀 맞다요 이게 코드 잡는데도 굉장히 좀 영향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 당연하죠. 예. 당연히 영향이 있죠. 예. 이게 뭐 남들은 굉장히 애름도 는데 제가 보서 그게 애름은 이게 이게 보니까 점찍은 한데도 또그 별로 애름지 않게 찍히더라고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예. 말을 듣는다는 느낌을 알겠더라고 음. 이게 편인할때 뿐만 아니고 이게 코드에도 이게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 음, 맞아요 많이 느꼈어요 그거 <웃음> 정말 제대로 하셔서 그래요 선생님이 잘 배우셔서 그래요 운전님께서 제대로 가르쳐 교육을 하신 거지 <웃음> 제가 이제 다못 받아들여서 그렇지 아마 오늘 한 이런 것도 뭐 나중에가 뭐 서빙에도 쓰일 수 있고 뭐 그런 게몇개 있을 것 같아요 느낌에. 네, 네, 16분음표 리듬, 16비트 리듬 지금 트레이닝 중이니까요. 예. 네. 네, 그것만 익숙해지고 나면은 뭐 웬만한 뭐 아무리 어렵게 꼬아나도다칠수 있게 돼요. 네, 그 다음에는 원장님한테 축법만 배우오시면 축법만 가르쳐 주시고 제가 연습만 하면은 네네네. 네,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